2020년 11월 9일. 어, 근데 지금은 12시가 지나서 11월 10일인 상태예요. 정원의 일기이고. 어? 음, 오늘은 일단, 우리 타이틀곡인, 기분 테이큰? 뮤비 촬영이 다 끝났다.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밖에서 좀, 뭐 족발도 먹고,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, 먹다가, 지금 딱 방에 들어와서 나는 일기를 쓰고 있는 중이고 형들은 이제 씻는 중인데 음, 뭔가 첫 뮤비 촬영이었는데 꽤잘 찍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번 첫 뮤비여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이 기대 되는 것 같다 음, 뭔가 되게 어려운 부분도 되게 많고 막 표정도 어려운 부분도 많았는데 그거 제외하고서 막 밖에서 추운 날에 춤추고 이런 것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그 뮤비를 찍기 전에 다른 가수들은 어떻게 했다 선배님들은 이만 힘들다 이렇게 들었던 것만큼은 그래도 많이 안 힘들었던 것 같다. 확실히 가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날씨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도 되게 음 춥긴 했는데 막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어서 또꽤 괜찮게 찍었던 것 같다 음 그리고 한 3일 정도 뒤에 그렛미인트웬티큐브 뮤비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촬영도 뭔가 이번 기본 테이크 촬영처럼 순조롭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미인 안무 연습을 되게 열심히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무 연습도 화이팅해서 하고 싶다. 음, 약간 요즘 진짜 데뷔가 음 정확히 20일 남았는데. 어... 이제 뮤비까지 찍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좀 느껴진다 약간... 데뷔를 한다는 게 느껴지고 이제 이틀 뒤에 또 그... 촬영하는 게 있으니까 그 촬영도 기분테이큰 촬영인데 그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냥 되게 기대해주시는 분이 엄청 많이 있어서 그거에 딱기대 기대에 미치지 않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기대에 져버리지 않게 진짜 뮤비 때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뭔가 요즘 우리 팀끼리도 되게 많이 돈독해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좋은 것 같다 다더 스트레스 받는 거는 크게 요즘은 없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건 없는 것 같다 그냥 앞으로 우리끼리 많이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무대에도 되게 멋있는 무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음 그러면 남은 앞으로 남은 뮤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곧 데뷔를 하게 되는데 꼭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데뷔하는 n 하이이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정원의 이기